여보세요. 여보세요 네. 예그 네. 뭐, 1월달 메트로패스. 메트로패스 네 팔렸나요? 아네 아, 팔렸어요 짜증나 추가요 아, <웃음> 맨, 맨, 맨, 맨, 맨. 여보세요. 여보세요 네. 죄송합니다 제 아들때문에 아, 아예 팔렸어요 예, 잠시만. 잠시만 야 중요하네 네. 예그 네, 팔렸습니까 함렸습니까? 메트로패스? 메트로패스? 아... 그거 얼마 정도 팔았죠? 아... 그거... 네, 다 파였어요. 가격, 네. 알겠습니다. 그럼, 수고하세요! 어, 네.